저번 주말에 베트남에 갔다 왔다면서요? 저번 주말에 베트남에 갔다 왔다면서요? 네, 베트남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서요. 네, 베트남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서요.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졌대요.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졌대요.